12월 30일 영상일기시작 음 어쩌다보니까 저번에 찍었던 영상일기 착장이랑 뭔가 좀 비슷하게 있게된것 같은데 오늘 팬 사인회도 하고 평소에 하듯이 그냥 엔진여어분들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같이 뭔가 같이 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음. 이제 그 오늘은 좀 뭔가 좀 색다른 날이었 날인데 얼마 방금 전에 그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손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아 확인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그온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옷을 좀 갈아입고 씻고 이제 누워서 아마 편지를 하나씩 좀 뭔가 열어볼 생각이다 일단 되게 난나 같은 사람한테 편지를 써주신다는 게 일단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고 뭔가, 뭔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따가 가서 확인해보면 될것같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하루였지만 그래도 팬사인회 하면서 에너지도 얻고 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뭔가 좀 그냥 슥 지나간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지금 상태는 배가 많이 고프고 음. 배가 많이 고프다. <웃음> 그래서 아마 라면을 먹거나 재훈이랑 이런 거 다른 음식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음, 뭐, 딱히 오늘은 <웃음> 그런 날이다. 어, 그리고 이제 12월에 12월 이제 12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내일은 아마 그, 그 New Year's e v 신철고시네철 선배님의 무대에 어, 영광, 영광스럽게 같이 무대를 다른 이제 같은 레이블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제 무대를 꾸미게 됐는데 그걸 이제 내일 사녹을 따로 간다. 그래서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만족스러운 무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단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어, 긴장되고 떨리는 무대인 게, 음, 어쨌든 그, 다른 아티스트분과 콜라보 무대를 하는 거는 나한테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좀 긴장되는 것도 긴장되는 거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내일 무대를 한번, 재밌게 한번, 사업을 해보면 될것 같다. 네.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어서, 아마, 그 안에서, 좀 잘해야 될것같아 아무튼 내일, 내일은 녹화를 그렇게 하고, 내일 31일에는 아마 뉴욕지비 라이브를 우리가 산녹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아마 <웃음> 방송에 나가는데 그거를 나도 이제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볼 예정이다. 그래서 같이 보고 뭔가 다른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선배님들이 어떻게 무대를 하는지도 좀 집중해서 보고 그런 게 보낼 것 같다. 아무튼 연말에 이렇게 데뷔해서 이렇게 무대로 마무리를 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엔진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아무튼 되게 진짜 한 해가 슥 지나갔는데 너무 바쁘지 않았나. <웃음> 바쁘기도 하고 네. 좀 사실 스케줄이 정말 많았으니까 그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쨌든 무난... 무난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결하면서 가기, 갔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한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나 스스로한테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사실 멤버들도 정말 나랑 똑같은 거의 한 몸이 돼서 스케줄을 다들 소화를 했는데 다들 힘들었을 텐데 일단 내년에 내년이 되기 전에 뭐 잠깐 동안 뭔가 순돌릴 시간이 아마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다시 좀 마음 정리도 하고 좀더 나랑도 그렇고 멤버들끼리도 같이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요즘에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재밌는한 해의 마무리인 것 같고 또 이제 내년에는 아마, 아마 이제 다음 앨범 준비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앨범에 대한 것들은 곧 있으면 아마 듣게 될 건데 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느낌이라면 완전 반전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뭐 어떤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비슷한 컨셉이더라도 완전 다른 나의 또 모습을 <웃음> 우리 원진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보여드린다면 되게 만족스러웠것다 아무튼 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어이렇었던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얹어서 몇, 몇 마디를 저 얘기를 썼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서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것 같다. 가족들을 많이 보고 싶지만 어, 가족들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NIP행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 안녕.